엽기 떡볶이 먹어볼까 생크림을 부어서 고소한 생크림이 매운맛과 어울려 환장적이네 엽기까레보 먹어볼까 베이컨살이 넣어서 스파게티면과 함께 후루룩 끼것센 천장계의 맛봉사운들 엽떡에서 기본으로 있는 치킨살이거든요, 순살치킨 5개에 2천원인데 나쁘지 않은데요? 엽떡을 먹어보겠습니다 파스타면을 넣었어요 약간 엽떡보나라 느낌이 들어요 매운맛에 생크림을 넣어서 먹으면 안 맵다고, 먹을만하다고 하셨는데, <웃음> 어, 지금, <웃음> 베이컨이랑 같이. 어, 베이컨이랑 먹으니까 엄청 맛있네? 이거. 베이컨 한 줄에 면. 어 이상하네! 왜 베이컨이랑 같이 먹으면 살짝 달달한 맛이 끝에 돌면서 아주 뭔가 부드러워지면서 좀 중독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베이컨에 사리를 추가했거든요 3천원 내고 추가했는데 오! 괜찮은데요? 베이컨 같이 이렇게 어, 근데 생크림 넣어 먹으니까 질감이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불닭볶음면과 불닭카르보나라 같은 그런 관계 어, 근데 맨날 엽떡에 중국당면 넣어 먹고 그랬는데 파스타면 되게 잘 어울리는 거요 특히 이렇게 먹으니까, 오, 아주 괜찮은데요? 파스타면 추천합니다. 이건 링귄이라는 종류의 파스타면이에요. 링귄이는 약간 납작한 모양? 근데 그래서 소스를 더잘 이렇게 묻혀서. 매웠나? 스도 듬뿍 찍어서 먹고 이거 혀에 붙이면 안 맵다고 하는데 진짜 한번 해볼까? 어좀 아,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심리적인 요인인가? 아 근데 이거 엽떡 생크림 넣어서 먹는, 먹으니까 확실히 맵긴 매운데 그래도 그냥 먹는 것보다는 덜 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것같아 왜냐면은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서 먹었겠죠 그럼 평소보다 더 많이 먹었겠죠 그러면 이게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웃음> 나올 때는, <땐> 홍! <웃음> <웃음> 어, 먹자. 아 근데 진짜 맵네요 약간 <웃음> 매운맛에 생크림을 뿌리니까 보통 맛 같은 느낌이에요 아, 잘 먹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좀 부드러우면서 좀 고소한 맛에 추가가 되니까 또 약간 또 새로운 느낌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냥 보통 맛에 생크림 넣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덜 매운 맛이나 맵다. <웃음> 오늘 영상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지금 엽기 떡볶이에 생크림을 넣어서 먹으려고 재료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생크림을 사러 가고 있는데 약간 까르보나라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면을 파스타면을 넣고, 그냥 베이컨이랑 새우를 막 넣고, 싹 볶아가지고 마지막에 파슬리를 쑥쑥쑥 뿌려서 짠 접시에 담아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아내가 사다 달라고 한 바나나, 인근이, 파슬리, 새우, 생크림, 우유 다 샀다. 아.. 냄새.. 진짜 맛있겠다 생크림 이게 500ml짜리니까 한반 정도만 넣면될것 같아요